야매즈부는 옷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패션에 관한 영상이 참 많죠 여자들은 친구 만날 때 입어야 하는 옷을 따로 사고 동네 마실용 옷도 따로 사죠 옷 고르다가 좀쌈지막한 옷이 있으면 아. 이거 마트 갈때 입으면 좋겠다 하면 냉큼 집어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운동할 때 입을 만한 옷, 운동복 패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오면입니다. 여러분 이제 봄이 왔어요. 꽃도 많이 폈고요. 아, 새싹이 파랗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또 공치시는 분들은 필드에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죠. 곧 그럴 날이 오겠죠? 우리 미리 준비해요. 근데 저는 골프 치러 나갈 때마다 오늘 공을 얼마나 잘 칠까 이런 고민보다는 오늘 뭐 입고 나가지 그게 맨날 고민이에요. 어떻게 하면 필드의 꽃이 될수 있을까? 늙은 할머니들도 여자는 꽃이잖아요.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맨날 고민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해결사로 나왔습니다. 제가 올 봄에는 무슨 옷을 입고 공을 치러 나가실지 골라드리겠습니다. 엘르 매장에 왔습니다. 그래서 추울 것 같아 가지고, 자 어떻습니까? 캐주얼도 괜찮죠? 여기에 다이 아, 색깔 좋다. 이 색깔 아주 은은한 게 약간 인디언 스크 같으면서도. 어, 소매도 나한테 맞췄고 어떡하지 다 나한테 맞췄네 골프 전문점 LA에 오긴 했지만 골프 패션보다는 범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들 위주로 소개할까 합니다 특히 요런 옷들 요런 옷들은 너무나 공 때린 패션이잖아요 진짜로 공 때릴 때 외에는 자랑질 같기도 하고 이런 옷 잘못 입으면 진짜 졸부 같단 말이죠 어이가 되게 좋다 겠습니 자. 미세먼지와 코비나를 없앱니다 코비나. 코로나의 영어로 코이 나더라고 아 어자 <웃음> 코로나가 무섭습니까? <웃음> 근데 이렇게 하고 가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내가 무서울 거 같아 얼굴 깜짝이야 <웃음>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지나가면 은 골프장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기 왔다 그러면 이걸 있는 대로 올리고는 치는 거야 지안 부디 미세먼지 방지! 음. 이렇게 써 있어. 요 미세먼지 방지. 69,500원. 7만원, 7만원, 7만원. 안에 칼란 요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단면 돼 있고, 단색으로 돼 있고, 뒤에 카라가 이렇게 딱 있어서 햇빛을, 햇빛을 적당히. 촥! 촥! 나는 지금 빨강에다 까망을 입고, 요거를 입을 적에는 까망에다가 요렇게 빨간 바지를 입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것도 더 요것도 엣지 있어 빨간바지 있고 검정 티딱 있고 그럼 절부되는 거지 핑크 하나만 입었더니 색깔은 너무나 예쁜데 너무너무 재미가 드러나고 저 옷이 다다 다 보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바람막이를 하나 딱 입어주는 거야 근데 이 바람막이 이쁘죠 내 허리가 여기 입은 것 같아 그래도 다리도 길어보여 그런데 나 이것도 히프는 살짝 가리고,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딩을 쳐가지고, 또 이쪽에서 보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, 다시 앞으로 오면은 적당히 앞을 가렸습니다. 아, 요거, 요거 괜찮은데. 그리고, 그리고 중요한 거, 여기가 철, 철사가 들어서 와이어, 와이어. 바람막이인 줄 알고 바람막을 입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비옷이래요. 비옷인데요. 너무 여성스럽고 이쁘지 않아요? 이렇게 하고 치면은 일단은 일단은 뭐 젖어도 다리밑만 젖으니까 와, 아주 아주 얇아서 여름에 바람막이로 하는 것도 요거는 요거는 아무데나 이 바치해 도될것 같아. 어, 나 아무데나. 그래서 어어 어, 요거는 이렇게 보여도 있게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렇게 그냥 이거 백 사이즈나 입었는데 되게 편안하고 좋네. 자, 그럼 집에 가자 이거 입고 될것같다니까 <웃음> 엘르골프가 동립문 PAT의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동립문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신선한 패션이었습니다. 3,40대를 겨냥한 골프복이라고 들었는데요. 60대 끝자락에 계신 야메주부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. 아주 멋진 스포츠웨어네요. 이번에도 주식회사 동립문에서 야메주부의 나눔경매의 옷을 후원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옷들을 경매할 예정입니다 독립문 회장님 참 착하시죠 회장님 지난번에 PAT모델은 야매즈부가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 엘르모델의 야매즈부를 기용해보시는건 어떨까요 할머니는 안된다고요 그럼 남자 모델로 저는 어떨 닥치세요 아 이번에도 안맥히네 마치겠습니다